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드디어 2019년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옥스윙이 뭐다, 그립은 또 어떻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이드 블루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골프 처음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갔을 때 일단 처음에 뭐 골프채를 잡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떨렸는데 소위 똑딱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딱볼을 했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똑딱볼을 전혀 가르쳐 드리지 않았을 때에 우리 골퍼와 골퍼라고 부르기도 뭐한 그런 새내기와 똑딱볼을 배운 이후에 2,3일이 지났을 때에 그 골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골프의 운명이 갈려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고요. 옥스윙 똑딱볼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힘, 입영, 네 드라이버 옥스윙 여러분들 화면만 탁 터치하시면 오른쪽에 점세개가 있습니다. 그점 터치하시면 자막 영문과 한국어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 여러분들의 힘벗어서 굉장히 많은 골퍼들이 저희 팀에 합류를 합니다. 저한테는 골프를 어느 정도 쳤는데 모든 게 엉킨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 박세프로와 샤샤프로에게는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아카데미가 있는데 저희를 알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주변 분들이 여기로 가라고 한대요. 뭔가 좀 특이하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특이한 게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처음 만나면요. 골프라는 걸 전혀 배워보지 않았어요. 그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어떻게 잡아요? 마음대로 잡으세요. 마음대로. 그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잡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잡고, 좀 어디서 본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툭! 해서, 뜨! 이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스윙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고, 이렇게 또 쳐요. 머리도 나가는 분도 있고, 또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좀 아니까,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쳐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머리 모양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치려고 봐요 하저 폼으로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딱 보면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좀 골프 얘기 좀 들었다는 분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봐가지고 치려고 노력들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본능적으로 이 골프채를 보는 순간 아이 옆을 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레슨을 2, 3일을 배운 분들 즉 셋업과 그립 그리고 똑딱볼을 배운 분들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서 완전히 모으고 힘들어 가고 팔꿈치 모으려고 하고 쭉피고막 이렇게 하고 막막 막 그래요 오리공댕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죠 발은 11자로 놓라고 하죠 팔꿈치 팔 모으라고 하죠 뭐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보트가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걸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똑딱불이 잘못됐다고 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때 여러분의 시선 처리를 똑바로 이렇게 하더라도 약간 옆으로 보면서 이렇게 쳤다면 여러분들은 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쳤다면 여러분들 의 골프 운명은 요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늘 제공하는 똑딱볼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별거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말 골프를 칠때 가장 중요한 게 사이드 블로우라고 그랬어요 사이드 블로우.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 탁뭐 4분의 1 스윙에서 하나, 둘, 하프 스윙이라고 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 저희는 옥스윙은 이렇게 되면요. 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고, 이쪽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오른손을 이렇게 접게 해요. 그냥 팍 젖혀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오른손을 접게 해요. 들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접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초보골프 생전골프를 쳐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똑딱볼을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희는 팔을 펴라고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리고 펴서도 안 돼요. 왜? 다펼 때가 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손목으로 탁 때리는 거예요. 자, 봅니다. 여기에서 공세더 아시죠? 공 가운데, 그리고 뭐 안쪽으로 뺀다 그때 처음은 안 알려드리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딱 여기서 기울이면 겨드랑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로 해가지고 딱 붙이는 자세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냥 손목만 젖히고, 이렇게 치게 해요. 딱 이렇게만. 이게 똑딱볼이에요. 또, 그냥 옆으로 보고, 자, 자세 한번 보면, 이렇게 하고, 젖히고, 그냥 이렇게만 치게 해요. 이렇게 보고, 똑딱볼입니다. 공 이때 있으면 이 자세는 체중이 오른발 쪽에 90%가 와 있어야 돼요. 똑딱 부리니까 그냥 하루 이틀만 참으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머리는 공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자 공은 가운데 체중은 오른쪽에 90%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께 늘 옥스윙 할때 설명드리는 거 여기에서 손을 이렇게 뒤집지 말고 왜 뒤집으면 코킹이니까 코킹은 아직 하는 거 아니에요. 코킹은 내 가슴팍 양 손이 가슴팍을 지났을 때더 들기 위해서 쓰는 게 코킹이라는 기술이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가슴팍까지 양손 뭉치가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코킹을 할 필요가 없다. 거기까지 지날 수 있는 유연성이 없으면 여기서는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조차도 오히려 더 힌징을 강화하는 편인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가슴 뭉치가 거기까지 안 갔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접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는 클럽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클럽 페이스가 여기서 작은 스윙에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덮고, 뒤집어지고 덮고 하면 타이밍 절대 못 맞춥니다. 그냥 이대로 문 열어, 문 닫어. 이 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문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문 열어, 문 닫어, 문 열어, 문 닫어. 그래서 제가 옥스윙은 손목이 이렇게 로테이션 개념이 아니라 젖혔다가, 젖혔다가, 젖혔다가, 젖혔다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랬죠? 자, 이 상태에서 옆에 보고 그냥 젖히고 땅 그냥 때리는 거예요. 뭐 팔을 펼수 있으면 이렇게 펴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이 아예 초보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골프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 된 분들. 그래서 공은 좀쳐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제가 그 50강 중에 디테일하게 그립 잡는 거 며칠 뭐 파스 쳐 하는데 뭐한 2, 3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보고 오른쪽에 체중이 거의 90이죠. 그리고 젖히고 딱 하면 교대가 붙어요. 붙은 상태에서 그냥 오른팔꿈치만 접어 접어 이거예요. 옛날에 접어 접어 기억나시죠?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지? 여기에서 어, 이걸 쭉 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오른팔꿈치를 그냥 접는데 접을 때 이렇게 접지 마세요. 오른손 바닥이 위로 올게 접지 말고 이렇게 서 있는 상태로 접으세요. 그래서 접어, 펴, 오른손 접어, 펴. 왼손 아무것도 없어요. 접어, 펴. 오른팔 접어 펴. 접어, 펴. 접어, 펴. 접어, 펴. 접어, 펴. 이게 옥스윙의 똑딱볼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접어, 펴. 그랬더니 공 보세요. 제가 손목을 막 뒤집어가지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하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접어, 펴, 접어, 펴. 그래요. 다시 봅니다. 여기에서 접어, 펴. 그러면 내가 막 몸을 돌리고 뭐 이런 동작 있지도 않아요. 다시 봅니다. 그리고 오늘만 눕혀놓을 거예요. 제가. 오늘만 옥스윙 똑딱볼이기 때문에 눕혀 놓을 거예요. 제가 백스윙 들어갔을 때는 눕힌 걸 바로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굉장히 연습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뽕샷 나고 탑볼 나고 그런 경우에는 전부 사이드 블록 로우 자세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자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세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히 내가 어디를 쳐야 하는지를 보게 하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덮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쫙 볼기짝을 쫙 그렇게 때리는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른손목 젖혀 때렸는데 여기에서는 똑딱 보는 크기가 작으니까 접어 펴 오른팔꿈치 접어 펴 접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접어 펴 접어 펴예요 그래서 놓고 접어 펴자 그런데, 야, 지금 이병욱이 내가 지금, 어, 이 골프에 미치다 시절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이게 또 똑딱볼 시키면 나한테 어쩌자는 거야?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접어, 때려를 해도 돼요. 저쳐 때리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확하게 히팅이 되는 분들은 보십시오. 접어, 펴. 그냥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힘이 얼마나 센지, 오, 보세요. 스윙 한번 보세요. 제가 진짜 크게 했는지 보세요. 접어, 펴. 그냥 그것만 있죠? 또 이렇게 보고. 자또 오른팔 접어, 펴. 쭉 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 저는 양팔이 펴지질 않아요. 그런 분들 있죠? 그냥 펴져요. 접었으니까 펴져요. 그리고 왼팔은 계속 펴져 있어요. 보세요. 접어, 펴. 어, 억지로 펴려고 안 해도 그냥 아, 이 정도는 펴졌다. 이 정도면 왼팔이랑 다 같이 펴져 있어요. 다 봅니다. 접어 펴자 봅니다 또 제가 뭘 하나 물론 이제 저처 때려 에 대한 동작도 가르쳐 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어이 똑딱 볼과 다른 건 서서 친다는 거펴오 다시 이제는 공이 왼쪽으로 많이 도니까 우측으로 때리려는 노력 우리 그 초보 골퍼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자 접어 펴자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출발시켰더니 쭉 가다가 센터로 들어오네요. 들어오면서 230한5 정도 날아갔습니다. 그럼 동작이 큰가 한 보세요. 접어, 펴, 그렇죠. 오, 이제 좀, 점점 똑딱 뿌이막 무시무시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접어, 펴만 하는데, 근데 접을 때막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라 그대로좀 접고 있죠. 자, 접어, 펴. 자, 보세요. 쭉 날아가서 어때요? 이 정도면 구질이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똑딱볼 진짜 무서워요. 옥스윙에서는 똑딱볼이 정말 정말 무서운 기술이에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와 필드에서 엄청나요. 그냥 옥스윙 다 간다 하더라도 공 가운데다가 두고 그냥 와이드하게 서고 이런 상태 에서 특별한 그런 기술 없이 접어 이런 식으로 때려요. 그러면 뭐 세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접어 펴 했는데 아까 그렇게 날아간 게 그냥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동작 보세요. 와이드 해요. 그냥 접어 펴. 그냥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렇죠? 어 드디어 이제 옥스윙이 똑딱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음 지금 한 10분의 1로 왔어요. 근데 스윙으로 따지면 한 7분의 1 정도 온 거예요. 되게 많이 온 거예요. 매주 4강씩 나가요. 강의가 4개씩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주에 있었던 레슨 내용을 제가 Q&A로 뽑아가지고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요. 여기 아래 pgalee.gmail.com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매주 금요일날 여러분들 영상을 직접 띄워서 분석도 해드리고 레슨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s w i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